네, 안녕하세요. 오늘요, 갓김치 담으려고 갓세 단을 예, 준비했어요. 근데, 이, 여수 갓을 사야지, 이 갓이 제대로, 그, 톡 쏘는 맛을 느껴요. 이, 여기, 보기에는 여수 갓이나, 여기 있는 데서 신고가 똑같은데, 여수 갓은 뭐가 다르냐, 그러면, 이주에가 끈에가 여수라고 써지고, 여기에, 등록번호까지 다 써져 있어요 이게 진짜 여수갓이에요 이거 사면은 엄청나게 막 코가 뻥 뚫릴 정도로 막톡 쏘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꼭여수가을사야 돼. 여수갓 이게 돌김 도 여수 돌갓 이게 특별히 따듬을 게 없고 여기만 이렇게 좀 따듬어 주면은 뿌리 지저분한 것만 이게 내가 그때 여수갓인 줄 알고 그냥 사서 담았더니 여수 가시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없고 맛이 덜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꼭꺼네가 여수 가시라고 써져 있는 거를 구입을 해요 이거는 깨끗해서 한 번만 씻어야 돼요 여러번 씻으면 이게 이파리가 막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한 번만 씻어서 절거해야 돼 이렇게 다 씻었어요 이게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이게 뻣뻣해서 되게 안 절거져요 머리 쪽에 소금물을 좀 넣어줘야되요 이파리 쪽에는 별로 안해도 돼요 다섯 컵반 정도 넣고 물을 이건 물을 많이 부서줘야 되거든 물을 요 물에다가는 또 소금을 한컵 반을 탔어요 이게 물을 많이 부어줘야 되거든요 물이요 여기에 반 정도가 잠겨야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뒤집을 때, 또, 잠기지. 이렇게 하면, 뭐 이게 여기가 뻣뻣해가지고, 되게 안 절어져. 네 컵, 다섯 컵. 거져, 이게 소금이, 종이컵으로 여섯 개 들어갔어요. 이거 지금요, 뒤집어야 돼요. 이거, 시간이 지금, 얼마나 걸렸냐, 그러면. 소금을 많이 넣는데도, 었 시간이 많이 걸리네. 내가 9시 40분에 이거 절겄는데, 지금, 2시 반이에요. 물이 이렇게 충분하게 쟁길 정도로 이렇게 뒤집어주고, 음, 이게 찹쌀 가루예요. 그 마트 가면은 찹쌀 가루 팔아요. 이? 봉지에 담아져가지고. 물을 이렇게 부어갖고 일단 한번 개. 이렇게 끓을 때 이걸 넣으면은 쉽잖아요. 이렇게 끓이면. 여름에는, 여름에는 그거 밀가루풀을 많이 쓰고, 밥이나 밀가루풀 쓰고, 이제 이렇게 가을쯤 돼서부터는 찹쌀풀로 쓴게더 좋아. 아, 이렇게요. 한 6시간, 6시간 절겼어요 그래서 푹절겼네요 이렇게. 아, 이제 휘쳐야지. 음! 두 번만 휘쳐주면 돼요. 언제 깨끗해, 이게. 여기서 가서 양파 하나, 배 하나, 양념 할 아, 거. 양파도 하나. 여기 무를 좀 넣어줄 거예요. 무반개 정도. 이게 다 갈아버려요, 그냥 믹서기 하나차요 파도 하나 넣고. 이게 새우예요, 생새우. 나 연안부도 가서 사왔어 어저께. 자백전. 너무 맛있어 이게 와 뚜껑도 안 닫아질라 그다 갈아올게 응. 이게 싹 갈아졌어요 그 탑쌀풀 생강 마늘 어쏘고 설탕도 한두 큰술 정도 넣어주고 고춧가루는 이제 박하면서 넣어도 돼요 얼마 넣을지를 모르겠네 나도 박하면서 넣을 거니까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탄버터가버버뻔했네야이 너무 양념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액젓을 200ml 더 넣어야겠어요 좀 싱거워서 물을 이게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 석박지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썰어갖고 몇 덩어리만 들으려고 내가 무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요. 몇 덩어리, 담은 어, 데, 다문데, 담은 데, 다문데, 담은 데다가, 사이에다가 조금 몇개 넣으려고. 이거를 딱 한, 한 묶여서 이렇게 뭉어야지 돌도 많아서뭐 이렇게 넣어놓으면요. 이, 갓, 갓 그, 갓, 갓그 독한, 그, 톡 쏘는 맛이 무에 배갖고, 이거 김치 꺼내 먹을 때, 응? 하나씩 꺼내 먹으면,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넣는 거예요 속에다가 몇 개만 몇 개만 아니 누가 이거 그거 선물 보낼 건데 누가 담 이게 맛있을라는 모르겠다 맛있게 담아야 되는데 입맛을 맞아야 되는데 국물 조금 물 쬐끔 붓고 달아 달아 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익으면 여기서 국물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갓김치를 다 했어요 장갑을 너무 또 삽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 생겨버렸네 <웃음> 여기 양념이요 이렇게 좀 내가 너무 계산을 잘 못했나봐 <웃음> 양념이 좀 남았어 여기에 저기 배 반쪽만 넣고 양파도 반쪽 넣고 어 무도 한쪽만 넣고 그래야 되는데 좀좀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젓은 300g 한 300ml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여수, 여수 진짜 오리지날 가시예요그 여수 오리지날 가서 사시려면은 꼭 여기, 이, 이 끈에가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고 여수, 어, 가시라고도 써져 있고 그래요. 근데 꼭 여수 가시 있는 거 이런 거 사야 돼. 그래야지 이게 다먹으면은 굉장히 막 익어갖고 먹을 때막 코가 뿡 뚫리게 그러면 아주 이게 톡 쏴요. 꼭 이런 여수 가서 사세요.